투자가 성공하거나 주가가 자신이 예측한 대로 움직이면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우쭐하기 쉽습니다. 겸손의 가치는 다른 분야와 같이 주식시장에서도 빛납니다. 진실로 큰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무지를 자각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한 알려지지 않은 영역을 의식하고 있다는 면에서 교만한 사람보다 더 유식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지식을 쌓은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까지 동일한 권위를 인정받으려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비록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겸손해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지나친 자존심은 해망으로 몰고 가는 기관차와 같고 인간적인 교만은 소를 푸주간으로 끌고 가는 동아줄과 같습니다. 세상에는 겸손으로 포장된 잘 드러나지 않는 교만을 포함하여 여러 형태의 교만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자유롭지 못한 저를 발견할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2008년 중순부터 증시에서 미국 위기설들이 나오며 증시가 변동성이 심해질 무렵때의 일입니다. 전 그때 서울 오피스텔에 3년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1층 로비에는 음식점들이 즐비한데 그중에서도 제가 자주 가는 치킨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치킨을 주메뉴로 하고 맥주도 파는 흔한 음식점 중 하나이죠. 알려진 브랜드도 아니고 치킨은 그냥 예전에 어렸을 때에 먹던 치킨 같은 맛이라고 할까요? 손님이 의외로 많더군요. 맥주 한잔하면서 먹기에는 알맞은 튀김 껍질과 구운 듯한 맛이 참 좋더군요. 담백하기도 하고 밤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한 마리 9,900원이요. 대충 어떤 치킨집인지 아시겠죠? 주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생맥주 한 잔씩 하고 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날씨도 더웠고요. 그러면서 알게 된 치킨집 사장님에 대한 실제 얘기입니다. 지금은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번 정도를 몇달 동안 사먹으로 가다 보니까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젊은 양반이 치킨을 참 좋아한다고요. 전 항상 포장을 하였는데 그날따라 집에서 누구랑 같이 먹는 게 아니면 홀에서 먹고 가는 건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단골인데 맥주 소시겠답니다. 홀이래봐야 테이블 열개 남짓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워낙에 잘 웃으시며 그러자고 하셔서 그렇게 사장님과 맥주를 마시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분께서 중학교 체육 선생님으로 평생을 계시다가 정년 퇴임하시고 겸사겸사 치킨집을 하게 되셨다는 것과 이런저런 얘기들 어쩐지 나이가 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몸이 좀 좋으시더라고요. 사모님께서는 아직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시고 저녁에 나와서 가게일 도와주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제가 경제학 전공이고 예전에 근무했었던 일들. 그리고 전업투자자란 길을 걷게 된 배경 말쑥하게 입고 다니고 예의도 바르고 해서 전문직 종사자인지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아직 미혼이란 것도 놀라시고요 다시 말해서 주식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겠죠 그냥 부정적인 게 아니라 주식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까지 망하게 한다는 그런 것 때문일 겁니다 주식판에 들어오면 항상 듣게 되는 그런 얘기들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희 어머니가 저 처음에 회사 나와서 주식한다고 했을 때 항상 하시던 말씀이시죠.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리하여 제가 주식에 대한 본질적인 설명을 드렸지요. 왜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 부분은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 궁금하시다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논리 정연하게 말씀드리니 수긍을 좀 하시더라고요. 반신반의 하면서도 말이죠. 제가 많이 설명드린 것 중에 서민들이 아무리 돈 열심히 모으고 저축해도 상류층이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다.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자본주의는 금융원리를 모르면 부자가 될수 없는 더러운 세상이다라는 부분에 관심을 보이시더군요.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몇몇 가지를 제외한 경우에는 서민층이 상류층으로 올라가기는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구조가 그렇습니다. 누구를 탓할까요? 그렇게 좋은 대화도 많이 나누고 전 집으로 올라갔죠. 그때가 2008년 10월경 종합지수 가천 0 0 무너지고 리먼 브라더스 파상보호 신청 들어가고 한 달도 안 돼서 미국 금융 제조업 몰락 한국 동반 몰락, 코스피 500간다는 미네르바의 글들이 돌아다니고 아주 말이 말이 아니었죠. 다들 그 당시 상황들을 생각하시면 아찔할 겁니다. IMF 때를 방불케 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도 참. 장중 잠깐 반등하는 듯하다 투매로 온통 하한가 가고. 저 역시 손실을 제법 보았습니다. 생각외로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터지며. 너무나도 하락의 골이 깊었으니까요. 그러고 얼마 뒤 다시 가게를 들렸는데 사장님이 몰래 불러서 그러시는 겁니다. 3천만원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고. 제가 저번 대화 때 지금 우량한 종목들의 주가는 자산 가치에 비해 말도 안 된다고. 마약 주식에 투자하려거든. 지금 쌀때 사놓고 기다리면 된다고. 열변을 토했던 게 자극이 되었나 봅니다. 저도 술에 취해서 별의별 말을 다하긴 했었죠. 절묘한 타이밍이었죠. 주가는 곤두박질 쳐서 1,100도 깨고 1,000을 오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락의 깊이를 알수 없어서 선뜻 투자하시라고 권해드리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투자하신다고 했다면 적극 권했을 겁니다. 당시 가치보다 하염없이 싼 종목들이 부지기수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오다가다 알게 되신 분에게 권하긴 그래서 이런저런 말로 위험성도 말씀드리고 주가란 게 오르고 내리고 분명 제 가치를 찾아 오르기 마련이지만 대외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도 내려갈 수 있게 된다고요. 돌려 말했지만 지금은 투자 시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한 거지요. 근데 제가 투자하시라고 선뜻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5년 정도 투자하실 생각이라는 사장님의 한마디였죠. 전 노트북으로 기업의 가치 보는 법에 대해 자료를 보여드리며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면 분명 다시 경제는 회복될 것이고 자기 가치를 찾아갈 것이라는 그런 단순한 설명이죠. 물론 지금보다도 더욱 싸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예측은 운일 뿐이다. 투매가 나오는 지금이 최바닥일 수도 있다 등등 우량 종목군들의 내재가치 등을 숫자로 보여드리면서요. 근데 사장님께서 현대자동차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에 투자하고 싶으신데 현대자동차가 가장 우량한 회사니까요. GM이 무너지고 미국 자동차 업계가 도산한다면 미국의 점유율 상승과 현대자동차 역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단은 현대자동차가 무너진다는 건 한국 경제도 동반 몰락이라는 공식이 대충 성립됨으로 이래나 저래나 다 망하는 길이니 다른 업종군을 산다한들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였습니다. 5년을 잡고 투자하신다고 하니 첫번째가 망하지 않을 기업이고 두번째도 망하지 않을 기업으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원망 듣는 짓을 절대해선 안되기에 당시 현대차 주가는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정도 나있던 상태였지만 회사의 이익은 2007년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예상 외의 선전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PBR 0.6 정도로 자산가치 역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름 무거운 종목이라 판단되어 좀 가벼운 놈으로 현대자동차와 생사를 같이 하는 중소형 자동차 부품업체는 어떠시냐고 물었었지요. 위험하지 않겠냐고 되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라 해서 꼭 위험한 건 아닙니다. 재무구조 좋고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부품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두배 오른다면 중소형 종목은 세배 이상은 오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지금 생각하면 참 겁도 없었지요. 제가